Trời ơi, nập bưng n ă m cha nè Nập bưng n ă m cha m ọ n h ư nè p bưng đám c Nập bưng đám cha Ờ, <cười> đây, đây ô n g Trời ơi, trôi kem hết Đèn hết Trôi kem hết, Đi đi ô n g ra Ôi vậy, n không 저, 저 못된 신우이 저거 저거 못된 신우이 니우 <웃음> <웃음> 네,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해 이쪽으로 오면 카메라 있지 저쪽으로 오면 형님 있지 <웃음> 어떻게 하지를 <하질> 못해 지금 <웃음> <웃음> 얘는 미리 눈치챘어 <웃음> 와 반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부름해는데 <웃음> <웃음> 어? 네야지라야야지라밀어야지안차일아 히오. 야넌네가다간다 그러다가. 거야. 안녕히 계세요. 이안 좋아? 넌안 좋아? 넌안 좋아? 넌안 좋아? 넌안 먹었다. 또 먹었어. 아 안돼요! 안돼요! <웃음> 남자의 힘으로 못 이기지. <웃음> 오 풀려났어. 오 풀려났어. 아파? 안돼요? <웃음> 어우, 잘하네, 개여. 개 늑자. 어. 오케이. 이게 목욕 목욕 온거 같은데, 얘네. 목욕 온거 같은데. 몰라요저 납부남자나 누구? 납부남자만나, 만나나 아니야, 난 컴퍼해. 나, 나 야, 나너 이거 잡줬잖아 착한 남자. 납부남자, 좋은 남자나납남자 납부남자, 납부남자, 납남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자분 남자 여분 남자 여러 남자 여러분 남자 여러분 네, 남자 네. 네. 착한 남자 여 네. 남자 여러 남자? 남자 어, 러분 남자 여러 남자 여러분 남자 여러분 남자 여러분 남자 여러자 이제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분 남자 여러분 고자 여러분 남자 여러러 가고, 몇몇은 여기서 이제 옷러 갈아입고 있습니다. 저 싸우고 그래 사랑과 전쟁이야 뭐야 칼 들고 칼니 해라. 들고 칼 들고 칼들 그래. 들고 칼 들고 칼고칼어고칼 들고 칼 들고 칼 들고 칼 들고 칼 들고 칼 들고 칼 들고 칼 들고 칼 들고 칼 들고 칼 들고 칼 들고 칼 들고 고 허리야. 칼 들고 고들제 근데 나는 내가 먹는 거보다막 누굴 해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놀러오면 남자가 해야지. 불어달라 했는데 더 모래 빠져나가고. 썰어무네 썰어서. 뭐? 맥주 안 넣었어? 넣었어. 닦야 아주 와. 오. 아이고. 나 원래 너무 절도 낮았 야, 빨리 와앉자앉자앉자 자, 라방을 종료하고 이제 근처에 해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형, 내, 내가 후레쉬가 엄청 세서 그래. 에잇 오씨, <웃음> <어이> 똥물이야. 컴드억, <웃음> 컴드억. 야아 <laughs> 반대야 <laughs> 안녕하세요 카메라맨입니다 봉따오의 아침 일출을 보러 바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컵 바로